예, 소담미라는. 아, 이름이 이쁘네요. 아, 예, 뭐, 이 절반을, 그냥 하얗게, 하얗게 지금 전분이 올라오네. 그래. 그래. 그럼 작년에 음. 매출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 <웃음>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예. <웃음> 확실한 거는 저희가.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은 양의 비료와 미존하고 똑같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 새로운 것만 하나 넣었는데 네. 이렇게 지금 그 병이 완전히 그냥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고. 그 하나가 뭔지 예. 야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그런 변화를 가진 거예요? 예,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어디냐? 바로 우리 농부님의 고구마 밭입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한국농수산TV 최초로 고구마 밭에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웃음> 처음인 것 같은데, <웃음> 예. 예,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웃음> 지금 수확한 지가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지난 밭이고요 네. 로타리도 한번 쳐놓고 이제 약간 비닐도다 걷고 정리가 이제 끝난 밭입니다 그래서 아. 내년에 다시 로타리를 치면서 밭을 음. 준비를 해서 다시 고구마가 들어가면 되는 밭입니다 그럼 작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에 2 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0억 <웃음>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잘못 들었나? <웃음> 작년에는 되게 어렵게 농사를 지셨다고 했는데, 네. 올해는 또 농사를 잘 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밭이 지금 저희가 40년째 이 밭을 지금 농작을 하고 있는데, 그뭐 뒤집기도 하고, 객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기질이라든지 뭐 다른 비료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벡터를 안 되든지 이럴 때 항상 개선이 되는데 이게 꾸준히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요반만몇 평입니까? 요거는 한 7,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 밭은 한 11만 평, 12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12만 평 중에 7,000평을 지금 테스트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해 봤더니 괜찮아서.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유. 이 프로그램 이제 많이 쓰시는 거네. 네, 많이 쓰는 거죠. 위쪽으로는 제가 일부러 시비를 안 했어요 여기. 아, 위쪽으로. 예. 음. 다르긴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예예 왜냐면 테스트를 해야되니까 야 그러니까 7000평 중에서도 또 이렇게 반을 나눠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한 1000평, 아, 500에서 1000평 정도 되나? 거긴 안하고? 예 안하고 예, 하고. 여긴 하고 했더니 예. 차가 납니까? 네남니다 어, 어떤 차가 나던가요? 병이 좀 왔어요 아 여기 병이 오고 예. 병이 예년처럼 어좀 놀랬습니다 아, 뭐걸놀어요왜 놀랬냐면은 그 작년만 해도 뭐 쪼그해짐이라든지 뭐 멍이 든데든지 좋지 않은 상태가 되게 많았어요. 상품 가치가 일단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비료를 써서였는지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예년과 다름없이 똑같은 양의 비료와 일어하고 똑같이 네, 맞습니다. 요 새로운 것만 하나 넣는데 었 네. 이렇게 지금 그 병이 완전히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고. 아, 수... 그 하나가 참 궁금하네요. 네. <웃음> 그 하나가 뭔지. 예. 아, 도대체 뭘 넣으셨길래 그런 변화를 가진 거예요? 아그로솔포라는. 예. 그... 아그로솔포라는. 예. 아그로솔포 자체가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이고. 노란색? 예. 그리고 시비를 할때 다른 밭에 가서 이제 비료 다른 거를 뿌려놓고 로타리를 치러 다시 오거든요. 왔을 때 이미 이밭 표면에 그 아그로스 로프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오 예, 시비를 할 때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뿌려졌구나를 제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왔는데 아, 이미 이게 녹아서 흡수가 된 건지 안으로 다 침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아그로솔포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확히 저는 효과를 100% 이상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밭에 어느 정도 뿌렸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7,000 평인데 6,000 평 이상을 뿌렸습니다. 아 아그 로솔포몇포나 들어갔나요? 그한 파레트 온거 그대로 다갔다60포가 들어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평당 하나. 네. 좀, 좀. 고구마 갈때 제일 많이 오는 게그 토양 속에서 어, 균들 때문에 뭐 검은 무늬병이라든지 배반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이 많이 오는게 그 토양 속에 있는 균들 때문에 병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이 아그로솔퍼가 들어가게 되면 은그 1차적으로 약간의 분진들이 그 냄새, 유황이 냄새를 토양 속에서 풍겨주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충들의 깊이 현상이 생기고 충들의 피부를 자극시켜주기 때문에 저 자연스럽게 충들의 깊이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그로솔포가 입상 유황이다 보니 토양 중간중간에 그 공간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 공간들이 생기다 보니 그 공간에서 이제 뭐그 공기들이 흡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뿌리 활착이라든지 작물이 잘, 잘,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일단은 아그로솔포를 쓰시는 이유가 우리나라 그 토지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많은 비료와 그리고 퇴비들을 특히 발효되지 않은 퇴비들을 많이 쓰시면서 강알카리성 토양이 많이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그로솔포나 유황 자체를 쓰시게 되면은, 그 토양 pH를 중성화시켜 드립니다. 중성화시켜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모든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기 때문에, 어, 유황은 모든 작물에 꼭 필수 제품입니다. 토양에, 어, 지금 타 제품들처럼, 제품을 뿌리고 나서 비닐을 덮었다가, 토양의 열로 그 소독시킨 다음에 비닐을 걷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아그로솔포는 그냥 다른 비료나 테비랑 함께 뿌리시고 경운하시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다들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드신데 그런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꼭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 소담미라는 아, 그 이름이 이쁘네요. 아예뭐 절반을 그냥... 하얗게, 하얗게 지금 전분이 올라오네 음, 하얀거? 예. 얄라핀이라고. 얄라핀? 예. 얄라핀. 전분이가 야리야리 야라신 가득한 소담미 맛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 다네. 예. 다. 다가왔습니다. 다르. 다르. 예. 고소하고 달콤하고.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주구마. 아, 예. 그래서 여주구마. 여주구마. 여주구마.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뒤에 있지. <웃음> 보통 농가들이 네. 좋은 걸 쓰고 나면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어? 예.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지? <웃음> 저도 신기한 게, 원래 이렇게 성공을 하면 얘기를 예. 잘안 해주는 게 상식인데, 어떻게 얘기를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왜냐면,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주 고구마가 요새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밑에 지방에 이제 뭐 땅이 이제 황토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을 좀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 여주에서 좀 영상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2의 부은기를 막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한국농수산TV는 우리 농가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 네, <웃음> Here we go!